안녕하십니까 6월 29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차 선물 김억수입니다. 어,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증시는 중국의 코로나 규제 완화 소식과 경기 부양 정책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소비자 신뢰 지수와 리치문들연는 지수가 둔화됨에 따라 경기에 대한 하락 전망으로 매도세가 출하되며 하락 전환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상승폭이 컸던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 되었는데요. 경기 침체 이슈가 다시 부확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는 경기 침체 우려에도 사우디아 유해의 생산 능력 한계 언급과 리비아 생산량 감소로 상승했네요. 이번 달 소비자 신뢰 지수가 지난달에 비해 크게 하락한 가운데 21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기록했다는 소식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침미를 여전히 자극하고 있는데요. 또한 유가 생산량의 한계 소식은 산업 전반에 비용 상승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다시 고조되지 않을까 염려되네요.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 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님께서는 ht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74% 매도 26%로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원유는 매수 3% 매도 97%로 매도 우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47%, 매도 53%로 매도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위협은 시장에서 여전히 악재 요인이로하방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따스은 11,460포인트와 12,1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106달러와 115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 금은 1790달러에서 1845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전개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시장을 주시하시되 되도록 하방 가능성이 여전히 유효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유진 고이엔드께서는 HTS 트레이딩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